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날이 덥고 진짜 뜨거워서 여러분 몸보신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이거? 요즘에 시원한 국물이 딱 땡겨가지고 제가 민물새우 한번 잡으러 나왔습니다 솔직히 잡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런 데 있잖아요 이제 요런 이제 수풀 같은 거 치시면 바로 100% 나옵니다 그럼 김말 없이 바로 제가 준비해서 한번 잡아오도록 할게요 자, 가시죠 오늘 제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나무로 잡아볼 건데요 대나무로만 이제 잡으면 좀 힘들겠죠 대신 이렇게 깔때기를 만들어서 좀 들어가기 쉽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두개 준비해온 게 아니에요 이제 한쪽에는 국민미끼죠 된장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사료 같은 거 한번 넣어줘서 잡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된장을 좀 넣어줄 건데요 진짜 집된장이에요 집된장 맛있는 집된장입니다 이제 이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, 된장 미끼 이거 오로지 된장으로만 할 거고요 그리 여기는 이제 주로 집에서 먹이는 사료를 가져왔어요 이 사료로 많이 넣지 않고 이건 좀세니까 조금만 이렇게 한두 꼬집? 한두 꼬집 정도만 넣어줄게요 이건.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요거 두 개의 대나무 미끼를 제가 바로 설치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건 이제 된장이거든요 된장 미끼는 여기다가 이제 사이 틈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좀뺀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게 또 떠다닐 수도 있으니 떠다닌 거 봐요 이거, 이거. 자, 이거 이렇게 해서 이 돌로 이렇게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멀리다 또 두면 이게 비교하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쪽에 바로 옆쪽에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이쪽에 사료는 자 돌을 이제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릴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하니까 제가 이제 띠체 같은 걸로 여기 주변 좀 쑤시면서 새우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와 여러분 벌써부터 새우가 보입니다 여기 와정거 맛있겠다 맛있겠어 자 여러분 그럼 바로 이 채로 제가 여기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와,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딱 뜨면 우와 뭐야 뭐야, 뭐야. 아 많이 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적당히 나오네요 한번 뜨는데 이 정도면 한번 더떠 볼까요 잠시만요 자 아, 이제 이렇게 계속 계속 그러면 뭐야 아아 이쁜 애들 사라졌어 아 진짜 오씨 이거 해감인가요 오씨 여기 막 붙어있네 여기 와 음. 그럼 이따 이 친구들은 제가 저기 다따따로 옮겨놓고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이게 이끼 같은 것 때문에 잡기가 좀 힘드네요 되게 또 이제 겟와 여러분 그래도 씨알이 좀 굵네요 이제 지금 이신이가 씨알이 굵은 때인 것 같습니다. 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드시란 민물새우들인데요. 자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. 자 그럼 일단 이것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계속. 여기다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제 이런 수 같은데 이렇게 딱 들면 자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, 여러분. 여기 기스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와 오시 여기다 나오네. 와 여러분 잠자리 수채도 나왔어요. 잠자리 수채는 일단 한 마리만 데려가볼게요. 한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수채들은 좀 놔주고 큰 것만 한 마리 한번 데려가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대나무 통발 한번 걷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하고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아까 전에 너무 아무것도 안 나와서 자짜바는데 과연 뭐가 나왔을지 한번 저쪽에 가서 쏟아볼게요 구워 보겠습니다네 아주 맛있는 된장이 나왔군요 아하 맛있겠다 <웃음> 진짜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들 아직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. 제가 이번엔 사료통발 한번 보겠습니다. 어 뭐야? 어떻게 만들었데 이것도? <웃음> 야, 아예 없는 것 같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. 이따 가서 쏟아볼게요.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쏟아보겠습니다 사료통발. 자아 여러분 아쉽게도 이 대나무에서는 시간이 짧았는지 잡히지가 않았네요. 그 대신 제가 예, 채로 잡은거 그걸로 라면을 끓여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먹도록 하죠 배고픕니다 자 여러분 이정도에 이제 새우가 잡혔는데요 아 점심때라 좀 배고픕니다 빨리 그럼 이제 라면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멀고 싶 자 이제 이런식으로 빨리빨리 끓여 놓고 제가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된거 같으니까 한번 열보겠습니다 자, 이야 다 됐다 다 됐어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익었으니까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새우가 진짜 아주 잘 익었어요 이야, 새우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음, 진짜 그냥 새우맛이에요 음, 진짜 맛있는 새우맛 살짝 바다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신기한 맛이네 와 이게 좀 고소하면서도 아주 진합니다 진짜 자 그럼 이제 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면 이렇게 여기다가 파츠름 싹 올려가지고 이제 새우도좀 올려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아 진짜 여름에 이렇게 해 먹는 것도 나름 별미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 많이 안해 먹고 하는데 아, 이제 가끔씩 와서 해 먹어야겠네요. 진짜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진짜 그냥 고소하면서도 또 진한 게 진짜 최고입니다. 아들아, 어, 잠깐 아빠 차에뭐좀 가져야 와될것 같은데 잠깐만. 오케이 오케이. 어? 잠만 아빠 아빠 아저 아빠 차아아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먹고 남은 음식물들은 꼭 가져가세요 이런데 버리시면 환경 파괴도 되고 저희가 이제 후세에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 없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은 쓰레기는 꼭 가져가세요.